어기와기 어? 어... 뭔 소리지? 와! 아 저... 저... 저... 저 뭐야? 어... 어... 어... 어찌봤던... 어, 어... 어디가 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어, 설마... 설, 설마 나 잡아 보러 오는 거야? 어, 어, 어,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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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부 엄마가 일어나는 했잖니? 물아달라는 데할 거야 어 아, 어떡해 늦었어 늦었어 엄마 옷 입고 가야지 원펀맨 어 입고 가야지 그 시간이 없어지면 나 지금 늦었단 말이야 어떡해 어 어떡해 지잘 다녀와 내 아들 아, 아, 아. 급하게 나오냐고 온펀맨 옷도 못 입고 나왔네 아이고 날라갔으면 한 번에 날라가는 건데 진짜 아 잠깐만 너무 달려왔나? 아 너무 피곤한데 왜 이렇게 졸리지? 야 일진! 어? 어 코봉아? 나 잠깐 잘 테니까 좀 이따 깨워 어 아, 알았어 아휴... 아... <웃음> 안 깨워야지 후... <웃음> 조선 임금들의 어 역사를 보자면 자 여러분 다 아시겠죠? 대전대대공단제 대선의 유명선 자 내일 과학시간 있으니까 준비물을 챙기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Out. 뭐야? 어디 간 거야 다? 어, 뭐야? 왜 이렇게 어두워졌어? 아, 교 끝난 거야? 진짜 몇 시간을 잔 거야? 아이그 얘를 왜다안 깨웠대? 너무 어두워졌네 이거 엄마한테 혼나겠는데? 아그렇다언펀맨 옷도 없고, 못 날라가고 이거 어떻게 집에 가지? 아그일네아 아, 진짜 아, 이따 빨리 나가자 아침에 빨리 가야 되는데 어 뭐야? 저기 아.. 다른 문.. 다른 문 찾아야겠다 아.. 그 옥상으로 올라가자 아 거기에 다른.. 다른 문 있잖아 비상계단으로 가야지 아.. 아휴아 잠깐만 이거 못 나가는 거 아니야? 큰일났네.. 아 어? 아 진짜 용도 잠겼네 어떡하지? 아.. 진짜 어떡하지? 난 간줬어.. 아.. 내 진짜.. 아, 다른 데 찾아봐야겠다 아 장희네, 아안 되겠어. 학교 담이나 좀 넘어야겠다. 아아아아 아, 왜 자? 왜 자? 아 너무 빨. 교무실에 열쇠가 있을 거야 그걸 그걸로 물을 따고 정문으로 나가는 거야 교무실 교무실 가자 교무실 자 여기 어디가 열쇠가 있을 텐데 아 진짜 짜증나 진짜 아, 저게 괴물 평상시 추먹한 방이면 그냥 끝나는 건데 진짜 아 하필 진짜 옷을 안 입고 와가지고 아 진짜 짜증나 진짜 아, 열쇠를 어디다 놔두신 거야 진짜 아, 악 어! 찾았다! 하하! 아 이걸로 나가면 되겠구나 아... 이짝 놀랐어 아아아죽겠블 아! 어떻게어떻게어떻게 아, 아, 아, 아, 무서워! 무서워! 아아아 아! 아! 살려줘! 살려줘! 아, 아! 아! 아! 나왔어나왔어 도대체 나한어디 이러는 거어어디간 거지? 어디간어디어디간거어디로간 거지? 무 잡아먹으려고 는데 이게 몸이네 아 어, 이거 어떻게 됐지 무슨 이거 ah, jakieś...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어머머머머머머머 이거 봐 어머 얘가 이거 봐 우리 집 완전 동굴로 만들어놨어 미야빵 알면 어게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어떡할 야 그냥 여름이니까 오픈에 놓은 상태로 살게 너자식아 진짜 이거 손 들고 있어 안 되겠다 도망가자